원장님이랑 그리고 어린이집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화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34단 소속 필승 어린이집 박명화입니다 고육교사와 그리고 어린이집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어려서부터의 꿈이, 어, 간호사 아니면 유치원교사였어요. 늘 유치원교사의 꿈을 품고 있었고, 그렇게 이어 왔던 게 현장에서 한 2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게 됐네요. 스인 영상 제작에 봉사해 주셨는데 소감과 촬영 간에 혹시 에피소드가 있는지 늘 알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어 어느 포인트로 잡아야지 더 화상 안전 캠페인이 될까 영상을 찍을 때의 포인트가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게 됐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교사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화상 캠페인 영상 제작 전으로 변화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화상 안전 캠페인을 통해서 아이들도 어, 아직은 화상 화상하고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됐던 것 같고 유튜브로 제작된 영상을 부모님들한테 공유하면서 이 안전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영유아 교직원 안전교육 그리고 부모교및 지역사회 연계 안전교육이나 행사와 같이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특색 교육이나 프로그램 또는 그런 비결이 있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영아들은 생활 안전에 좀더 신경을 쓰고 있고 어, 한쪽 벽면에는 어, 생활 안전에 관련된 게시물을 늘 비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늘 관심을 갖고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저희는 좀 안, 영화들을 위한 특색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 손임이 일어날 수 있는 곳, 미끄러질 수 있는 곳또 부딪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찾아보고 표지판을 보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안전을 되게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 영유아 안전 교육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전반적인 안전교육을 전 교직원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교직, 교직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또 방안에 대해서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전한 어린이들 환경 구성을 위해 현나시 참여자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면 사실 재정적인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어린이집들도 있고 해서 그런 어린이집들을 지원해 줄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지원들은 이렇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나 또는 전문기관, 뭐 시금구청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지원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 환경 조성에 장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는장이 시설이 안전하게 잘 유지가 될수 있도록 그 안전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수수, 수시로 정기적으로 어,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교사들도 그 안전에 대한 인식들을 할수 있도록. 음, 그런 교육들에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 부모님들도 함께 그런 참여마우스업을 통해서 어, 안전에 대한 다양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아무래도 가장 힘든 것은 어, 돌발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좀 당황, 당황스럽고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아이들이 음, 뭐 문제 행동을 일으켰는데 그런 것들이 점차 점차 좋아진다거나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모습들을 볼 때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고 또한 선생님들은 교사로서 보람을 느껴가는 모습을 볼때 그리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들을 볼때 그때가 가장 원장으로서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생각하시는 안전이란? 안전은 거리 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